이 담보가 들어갔다면 내 설계를 한번 의심해 봐야 돼 미끄럼틀 위에서 놀다가 머리 쪽으로 떨어지면 내 손상 등 쪽으로 떨어지면 내장운상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청구가 됐던 담보들이긴 하나 음. 지금은 1호정 수술 담보에서 커버가 가능하니까 그렇죠, 네. 하지만 음. 가장 정확한 이유는 애기들이 말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어. 아이들은 그냥 웁니다 병원에서 의사선생님도 아이를 그냥 입원을 시키겠죠 왜? 검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아 그렇네요. 그렇죠. 건강보험 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암에 가지 수는 250가지가 넘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어디 아프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죠. 성장판이 빨리 닫히니까. 아 역시 태아보험 전문가는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김태우 실장님을 어렵게 섭외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담보가 들어갔다면 내 설계를 한번 의심해봐야 된다. 라고 할 만한 담보들을 제가 한 10개 정도만 소개해주세요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네. 오늘의 태아보험 영상의 핵심입니다. 불필요한 담보 베스트 10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 불필요한 담보 어떤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잡을 수 있는 거는 5대 골절 진단 담보입니다. 음. 제가 박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보통 어디가 가장 많이 부러질까요? 어, 팔다리 부러지는 그쵸? 거. 죠 아니...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골절 진단 담보는 팔다리뿐만 아니라 모든 부위에 골절에 대해서 보상을 합니다. 근데 5대 골절 진단 담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흔하게 부러질 수 있는 팔다리를 제외합니다. 이제 머리 으깬 아니면 목흉추 요추 대퇴골 골절들에서만 보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5대 골절 진단 담보를 청구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아, 진짜요? 음. 여기서 또 하나 짓고 넘어가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음.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런 담보를 넣게 되면 보험료를 받지만 보험금이 나갈 확률이 없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 굉장히 돈이 되는 담보겠죠. 음. 근데 이런 담보들은 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 조합 설계할 때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때이 연계담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잖아요. 이 연계담보가 뭐냐면 고객님들한테 좋은 담보를 네. 넣기 위해서 보험사의 손해율을 맞히는 고객들한테 불리한 담보들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연계담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오대 골절은 보험사에게 유리한 담보니. 불필요하다? 그렇죠. 네. 태아보험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불필요한 담보는 5대 골절 진단금이었습니다. 그럼 네. 두 번째. 현대해상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일당 중에서 1일차부터 10일차 담보가 있는데 물론 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담보들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 아이들이 가장 많이 입원하는 게 폐렴이나 모세기관지염 그리고 요로감염 도로 가장 많이 입원을 합니다. 보험금 청구를 하면서 보다 보니까 폐렴이나 요로감염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한 명은 한번 입원을 하고 나면 3개월 내에 또 입원을 하더라고요. 재입원을? 네. 네 1일차부터 10일차 관련된 담보는 한번 내가 10일치 입원일당을 받고 나면 면책기간이 생깁니다 아네 180일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담보들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제가 항상 고객님께 들 설명드릴 때 태아보험의 꽃은 입원일당이라고 설명을 드려요 음. 보통 아이들이 이제 0세부터 3세 사이에 가장 많이 입원을 합니다 혹시 그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아세요? 0세에서 3세 같은 경우에는 감기? <웃음> 임기법, 폐렴 뭐 이런 네, 건... 대부분 이렇게 질병 쪽으로 접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음. 물론 뭐 면역 체계가 없기 때문에 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장 정확한 이유는 애기들이 말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 아이들은 그냥 웁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도 아이를 그냥 입원을 시키겠죠. 왜 검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아 그렇네요. 그렇죠. 검사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영세부터 3세 사이에 아이가 입원하게 되면 상급병실에 배정을 합니다 아기가 계속 울다 보니까 다른 환자들이 컴플레임이 들어오겠죠 보통 병원마다 지역마다 조금씩 상이하긴 한데 일반적으로 상급병실 하루에 입원비가 20만원 정도가 됩니다 더 문제가 되는 건 건강보험 적용이 안됩니다 실비에서도 50%까지밖에 커버를 안 해줍니다 그렇죠 그것도 1일 한도가 정해져요 10만원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20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실비에서 보상해주는 건 사실 10만원까지 밖에 안되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일당 관련해서는 가장 많은 보험금을 세팅해 주는 게 좋습니다. 어, 일당 담보의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 네, 맞아요. 네. 일당 담보가 지금 뭐 종류로 봤더니 뭐 1일부터 10일까지도 있고. 네. 1일부터 30일까지도 있고 네. 1일부터 180일까지도 있고 여기서 만약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그러 어떤 담보를 선택을 해야 돼요? 어, 현대해상 기준으로는 하루 입원일당을 10만원까지 맞출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1일차부터 30일차 입원일당 그리고 1일차부터 180일차 입원일당 그리고 종합병원 입원일당으로 해서 10만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핵심 포인트는 어쨌든 가장 많이 보상이 나가는 질병들 입원하는 1차가 보통 5일에서 10일 정도 되니 네. 어, 거기에 상급병실을 써야 될때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이 10만 원을 커버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성 있는 담보들이 1일에서 30일, 1일에서 180일. 두 번째로 필요 없는 담보가 1일에서 1 0일짜리아이 되게 어렵네요. 야, 역시 태아보험 전문가는 다른 것 같아요. <웃음> 자 그러면 세 번째, 세 번째로 불필요한 담보는? 음. 세 번째 불필요한 담보는 골절 화상 관련된 수술 담보들입니다. 음. 요거는왜불필요할까 어 골절과 화상 결국은 다 다치는 거겠죠. 네. 상해 수술 담보라는 포괄적인 범위성의 담보가 있기 때문에 골절 수술 담보와 상해 수술 담보를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골절이랑 화상에 대한 수술 담보. 네. 네. 진단금이 아닙니다. 네. 세 번째로 불필요한 담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자, 네 번째. 네 번째는 그 심한 상해 수술 담보나 중대한 특정 상해 수술 담보 그리고 내내장 손상 수술 담보가 세 가지가 똑같은 담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세 가지 담보다 없어도 될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뇌 또는 내장 관련해 가지고 개복 수술을 했을 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담보입니다. (2018년경까지는) 이 담보를 꼭 넣었었어요. 그냥 보험금 청구가 다수 있었거든요. 네. 얘기들 낙상사고라고 하잖아요 네네. 미끄럼틀 위에서 놀다가 머리쪽으로 떨어지면 뇌손상 등쪽으로 떨어지면 내장손상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청구가 됐던 담보들이긴 하나 음. 지금은 1호정 수를담보해서 커버가 가능하니까 그쵸, 네. 음. 가성비 효율성으로 따졌을 때 굳이 이걸 중복해서 가입할 필요가 없나요? 네 ]구나.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 다섯번째는 중증 화상 부실진단담보입니다 약관에서 명시하기로 이제 100% 전신화상 어. 또는 신체 표면적 20% 이상이 신재성 3도까지 화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관건은 신체 표면적 20% 한다면, 제기준으로한이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해가지고, 네네. 이 정도가 피하지방층피하지방층까지 화상이 들어가야 되고, 신재성. 아, 어려워. 결국은 피부 안쪽으로 다 화상이 들어가야 된다 는 소리겠죠. 이렇게 아. 되면 사람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화상은, 뭐, 물집 올라오고. 뭐. 네. 네. 요, 요 정도가 뭐, 1도? 기본적으로 위에는 표피층은 그냥 1도고요그 음. 밑에 이제 진피층까지 들어가는 게 2도 화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3도? 네. 그 정도의 화상을 입 쉽지 않다. 네. 어. 그래서 불필요한 담보다. 화상담보 안에서도 중증 그리고 심재성 요 담보가 있다면 불필요한 담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섯 번째. 여섯 번째는 소아 백혈병 진단 담보와 다발성 소아암 진단 담보입니다. 오... 이거는 좀 의외인데요? 네. 암 관련해가지고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암의 가짓 수는 250가지가 넘습니다. 근데 소화백혈병담보는 소화백혈병이 한해서만 보상을 해주는 거고요. 다발성 소아암진단담보는 기본적으로 혈액암을 포함한 여덟 가지 암에 대해서만 보상을 합니다. 음.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거라면 범위성이 더 넓은 그냥 암진단금을 음. 복층 설계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장의 범위가 더 넓은 암진단금을 준비하는 게 낫지 이런 특정 소액에 대한 진단담보는 불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일곱 번째 말기신분전증 진단단보입니다. 말기신분전증. 네. 네. 이유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말기신분전증 진단단보는 약관상에 명시되어 있기로 양쪽 신장에 재기능을 못해서 혈액 투석을 계속 평생 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보상을 합니다. 양쪽 신장이 다 망가질 정도라면 그 전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사실상 받기는 어려운 단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말기 때만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네. 어. 그래서 이 부분도 불필요한 단보. 여덟 번째. 여덟 번째 같은 경우는 아토피 진단 담보입니다 음. 네, 7월 달에 신설된 담보입니다 질병 코드 같은 경우도 L20 L20 코드라서 그냥 일반적인 아토피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는 있으나 이게 연계 담보로 묶이더라고요 중증 아토피 진단 담보와 같이 연계로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네. 중증 아토피 같은 경우는 사실 그 OSI 40점 이상이 돼야지만 OSI가 뭐죠? OSI는 이제 아토피의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 음. 40점이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증 아토피라고 보시면 되세요 어, 어. 처음부터 OSI 40점 수점을 받는 건 사실은 굉장히 힘들다 라고 아... 보시면 됩니다 보험용구소 네. 고객님들 아니면 시청자라고 해야 될까요? 이분들께 좀 팁을 드리자면 네.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아토피 관련해서는 뭐 제로이드라든지 아토베리어 같은 연고는 실비 청구권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시면 되구요 방금 말씀드렸던 제로이드라든지 아토베리 염구 같은 경우가 이제 보습제 같은 개념으로도 사용을 하다 보니까 피부 건조증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보험금 청구가 안 됩니다 왜 오. 미용 성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면 피부 건조증이냐 십진이나 아토피냐에 따라서 나뉩니다 음 저희 형님이 한의사셔가지고 네. 그러더라고요. 아토피는 어쨌든 자가치유력이 늘어나야 음. 어, 평생 동안 고생 안한다. 이런 스테로이드성 화학약물보다는 일시적으로 진정시켜주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이거 평생 달고 가야 된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한방치료를 하시는 게 저는 조금 더 낫지 않나 네. 네 그렇죠. 네. 자, 저희가 숨가쁘게 달려서 여덟 번째까지 왔습니다. 아홉 번째 단번은요? 네. 어, 아홉 번째 담보는 성조숙증 진단 담보입니다 대부분 여자아이들이 걸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10세 이전에 2차 성장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아뭐 초경 빨리 하거나 네, 뭐 이런 뭐것 가슴 발휘이 시작되거나 아, 아, 아. 이거 사실 어디 아프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음흠.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죠. 성장판이 빨리 닫히니까 아. 희한 큰다고 해서. 음음. 그런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치료는 실비, 실비를 통해가지고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성조숙증 진단금 자체가 10만원입니다, 보험금이. 아, 진단비가? 네. 어. 굳이 10만원을 받기 위해서 이런 벌을 음.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조숙증까지 말씀드리고, 마지막 대망의 10번째 당무. 네. 일단 10번째 같은 경우는 수족구입니다. 음, 수족구. 수족구라는 질자체가 타액으로 전염이 되다 보니까 일천에한 네. 명만 전염이 돼도 전체 좋구나. 아이들이 다 있는 어. 그런 질병이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보험은 결국은 약관 싸움입니다. 음. 약관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다면 지급 사유가 되는 거고요. 약관에서 면책 사유가 되어 있다면 보상하지 않는 겁니다. 음. 그런데 수족구 진단담보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약관을 보다 보니까 그 바이러스 자체가 엔트로바이러스의 수족구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더라고요. 이게 다른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리는 바이러스는 콕사키입니다 아, 그러니까 바이러스 의 종류가 다른 거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바이러스 명을 바꿔주실 수도 없잖아요. 그쵸. 엔트로바이스라고 써주실 수도 없으니까. 아 보험사는 이걸 노린 거네요. 그냥 담보명만 본다면 사실 고객분들께서도 많이 음... 혹하는... 네 맞습니다. 지금 딱 얘기 들었는데 이게 다들 보니까 불필요한 담보라고 하는 담보들이 부모님들이 네. 약간 혹할만한 것들이에요. 네. 보상을 받는 금액 대비해서 효율성이 없다. 네 맞습니다. 어. 또는 약관상에서 보상을 못 받게끔 만들어놨거나. 이제 앞으로 의 시장은 이 약관 싸움일 것 같아요. 변호사가 헌법책을 알듯이 설계사는 약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음. 근데 주변에 보면 은 약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예전에는 그냥 보험을 영업 하기 위해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일을 했다면 지금은 고객 숫자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음. 책임감도 많이 생기고 내가 더 많이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역시 전문가의 클래스 차이는 이런 데서 나는 것 같아요. <웃음> 제가 봤을 때 보험 연구소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진짜 고객님들 위해서. 최선 다하시는 전문가들이 너무 많다라는 네. 거를 보면서 제가 항상 배우거든요. 그래서 저희 소비자분들도 진짜 열심히 하시는 전문가님들 통해가지고 보험에 대한 진정한 가치들을 좀 알아가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어, 그게 저희 보험연구소의 취지입니다.